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제가 이마트 피자를 먹어보려고 합니다. 불고기 피자. 불고기 피자. 불불고 고기. 불고 고기. 음 얇아서 이렇게 돌돌 말아 먹으면 또띠아 같은 식감이 나네요. 아 여기 핫 소스만 딱 있으면. 핫 소스 있어? 핫 소스? 핫 소스는 없는데 사와 아니 사볼게. 아 됐어. 사볼게. 아니 됐어. 뭐 추운데 올려서 갖고 나가. 어 뭐야 사람이 이렇게 보기 처음이야. 자 콤비네이션 피자 아니야. 이것또 이렇게 짱. 음. 음~~~ 맛있어 음~~ 와 치즈 포테이토 이렇게 끝에서부터 싹 말아줘야지 이게 토핑들이 조금씩 상 밀리면서 골고루 퍼지게 됩니다 와 이건 정말 두툼하네요 음, 음, 음. 맛있 난다, 진 난다, 신 난다, 신 난다. 치즈 피자. 토핑이 치즈밖에 없어요. 과연 너는 어떤 맛을 낼지 참 궁금하구나. 네가 이 나를 만족시킨다면 내친이 너에게 정 이품을 상사하게놀아내 네, 이놈 당장 꺼지 못할까? 내 넓은 아량을 베풀어. 너를 친히 죽이진 않을 테니, 안 보이는 곳에서 잘 살도록 하거라. 불고기, 불고기, 불고기, 피자. 자, 여러분. 아, 아, 안 되죠? 내 거니까, 내 거니까, 내 거니까, 내 거니까. 음, 돌돌돌, 돌돌돌. 음, 콜라 한 잔에 여유. 네가 그렇게 나를 찾았느냐 그렇다면 한번 맛봐 주겠다 네가 그렇게 정말 맛있다며 내가 이렇게 치즈만 벗겨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그리고 이 햄도 벗기고 음, 다 벗겨 먹으면 다 맛있겠다 음, 환상적이야 야너 이거 먹고 싶어? 그래 다 가져가 네 친구랑 같이 먹어? 라이언과 브라운이 먹고 싶다 하여 좋습니다 오늘 먹방은 여기까지